자, 안녕하세요 야. 여러분 노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너 소개해야지 아브로드입니다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나는 <웃음> 누구십니까 브로드입니다왜 아, 그래 왜또 이미지 관리에 오늘은 심리 상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랜덤박스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심리 상점은 이제, 이제 영업을 잠정 중단을 하시는 곳이에요. 전주에 있는 소품샵인데 아, 너무나 가고 싶었던... 주얼리 박건이 해야 <웃음> 여기가 굉장히 또해자스럽기로 유명한 소품샵이라고 해요. 제가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아, 음. 아, 보지 말고! 그럼 아, 재미없잖아. 하나씩! 왜 이래?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그래. 어, 한두 번 해봐? 언박싱? 오랜만에 보는데 아, 그래? 꽉꽉 찼는데? 헤이 헐! 힘쳤다 네. 어, 뭐, 뭐. 이거 내려? 우와! 와 이거 대박이다! 어떡해! 미스터 어... 포테이토 헤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뭔지모르겠어 영어로 시범 써있는데. 두 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미스터 포테이토가 안에 있는 거야. 이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두 어. 가지로 할수 있는 그 빈티지 어, 미스터 포테이토가 나왔어요. 음... 빈티지한 어... 이 색감이 너무 예쁘다. 진짜 어, 내 취향이다. 야 진짜 어쩜 저렇에 벌써부터 이렇게 좋은 게나오는넌 뭐야 이거는? 이거는 어? 몬스터. 대학교에 나오는 아트어요또 알아? 여기 써있어 엄청 오급. 찍죠. 약간 미쿡 느낌 나서 너무 좋다. 어. 아 조심해. 너 같이... <웃음> 끊어지면 안 돼, 이것만 해도 야 5만 원 벌써 넘어간 느낌인데? 이미 넘었어. 이...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나, 둘, 셋! <웃음> 이 중에 들어있는 거예 랜덤인가 봐. 12,000원이야. 셋! 미키가 이게각진요 그러니까 느낌 이게 꼬리로서 얘는 근데 헉, 미키가 꼬리가 왜 이렇게 길었나? 나야? 너야? 셋 모양이야, 어? 어? 맥도날드 맥도널드? 2016년 우와! 프렌치 프라이 모양이에요 카드가 어햄버거그 저거 별로 모양 별로 아 어, 조커 이거 조커는 이거야 다음 아, 아, 리액션 뒤집어지게 해야 돼 <웃음> 이렇게 아까 진정성 있게 하세요 아저씨 <웃음> 셋 뭐야 뭐야 썸썸이네? <웃음> 우와 우와 어어어어 먹구나 잡아봐 먹구나 너뭐 아니야? 모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무스, 무 파시리에 이렇게 필런스그또 할로윈 얘는 <웃음> 크루엘라 크루엘라 인데요 <크루엘라인데 웃음> 망토라 그래야 되나? 요게 폴럭스 하고 <웃음> 이궁뎅이에 그 비즈 어. 이거 들어가 있어서 음. 약간 이렇게 묵직해요. 100%. 옆에 와이게 지팡스도 있어. 귀엽다. 얘, 얘 이름 뭐였지? 걔 우르술라. 우? 야야. 짠! 하데스. 머리 좀절이기데 이렇게 하데스. 둘 <웃음> 셋. 배어브릭이야 배어브릭. 내가 선배. 왜? 너, 너 좋아해? <웃음> 나 배어브릭 좋아하고 부도 좋아하는데. 너 배어브릭 그걸... 하나도 없는데 뭘 좋아해? 난 처음 알았어 지금까지 살면서. 나... 소 양랑 o so 랑 n g long, long, l o n 다 얘는 좀 대박 o n 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 o 시계 l o n 어 long, l 시계 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ong, l o 다 g l o n 오! 어? 홀트가 뭐야? 볼트 안봤어 이 영화? 강아지한테 나오는 거? 디즈니야? 디진... 응 끝인가? <놀린> 아니야 아셋 프린세스! 프린세스 프린세스 <웃음> 진짜로? 랜덕박스에서 빠질 수 없는 곤주들곤주마마들 곤듀 대망의 마지막 아! 나 봤어 곤주 연기 더 해봐 더 리얼리티하게 천서진처럼 스케르 스키르! 오늘 아, 소름 끼죠좀 진짜... 좋네. <웃음> 없어? 몇 쓰이지? <쓸> <웃음> 아 USB라는 걸 가지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디서 물이 나와? 대가를... 대고 있는 거야? 그냥 이쇼 아니야, 쇼? 물쇼? <웃음> 이 구멍 있잖아, 위에. 아니, 어디에 나오는 거야? 음, 어, 무서운데? 오. 어머, 야, 무서워. 어, 어머, 색깔 변하는 거 보세요. 물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겠지. 음. 물 넣는 거 맞겠지? 아로마 청정... 청정... 아로마? 오일 넣는 건가? 응. <웃음> 아로마 오일을 넣을래! 물을 다 빼고 해켜보자! 근데 이게 약간 일본 생활에서는 약간 라이프스타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처음에 좀 대박 애들이 나와가지고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해자스럽다 텐션이 <웃음> 많이 떨어졌네요 <웃음> 이렇게 해서 랜덤박스를 개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웃음> 안녕 <웃음> <웃음> 맛있는 저녁시간 넓은 유황오리 주인은. 여기 오리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볼디 협찬 물어보봐 목장갑까지 있네? 뭐야 뭐야? 진짜 오리 튀어나오는 거아니야 오리 날다? 야 개봉 개봉 개봉 박두 박두 어, 어, 어. 어머머머머 이게 뭐야? 어! 떨어졌어? 아 떨어졌고 있었잖아 유물 발굴한 느낌인데? 뭐지? <웃음> 오, 오, 오 갈라쇼 오우 어, 됐어, 됐어, 그냥 냅둬, 냅둬. 야, 그리고 장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위에다가 그 위생장갑을 꼈어야지. 어 진짜. 음... 맛있게 주었니. 어, 어디서 선 넘나. 소스, 겨자 소스. 되게 뜨거뜨거뜨 집에 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달고나다 같이 만들면서 브이로그 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뭐야 집이 야.